안녕하세요. 저는 착한 혼밥의 대표 김현욱이라고 합니다. 착한 혼밥은 말 그대로 요 착한 식재료와 착한 금액으로 혼자 오셔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.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수영하던 그런 갈치를 아침에 경매 보고 와서 바로 이제 손질을 하는데 회로 먹어도 무관할 정도의 신선함, 여기 첫 번째 장점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갈치조림이라는 게 이제 어, 가시가 많아서 번거로워요. 사람들 맛있기는 한데 번거로워서 이제 안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가시를 전부 다 제거해서 순살로 즐길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제 원래 본업이 수협 중매인입니다 그래서 직접 새벽마다 경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문시장에서도 생선 가게를 직접 운영을 하면서 그 어느 곳보다도 신선한 재료로 손님들에게. 더 좋은 음식 값 싸고 신선한 음식을 이제 내드릴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작하게 된 거고 착한 홈법에서 드시다가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날 수가 있잖아요. 그거를 밀키트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집에서도 전국 어디에서도 가시 없는 순살 갈치조림을 즐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힘든 점이라고 하면 뭐 코로나 밖에 없을 까 같아요 요즘 시기에.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가게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돌아다니는 것도, 관객 유입수도 많이 줄어든 그게 하나 힘들었던 게 아닐까요? 그래도 다들 다 이겨내시니까요. 네. 저희 착한 놈밥 오셔가지고 이제 드시고, 아 혼자 와서 먹었더니 너무 좋아요. 다음에 제주도 왔을 때또 먹고 싶습니다. 이런 리뷰라든지 아니면. 저희 밀키트를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제주도 와서 이제 먹어봤는데 어 이렇게 밀키트로 주문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이런 리뷰들을 보고 아 내가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분들 이런 바램을 좀 해소시켜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폐기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 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어서 이기도 하고요. 밀키트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맛 보여주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, 맛은 괜찮은지 정확한 레시피를 잡고 싶어서 청년몰에 입점하게 됐습니다. 청년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. 요즘에 뭐 취업 힘들고 하다 보니 근데 생각하기보다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계획하고 제일 중요한 건 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이거를 창업을 해서 실패하고 이런 두려움을 말고 일단 먼저 실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부딪혀 나가고 청년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실패하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또 청년 그 젊음이잖아요 생각했던 거를 실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온라인으로도 저희, 저희 착한 온 밤에 가시 없는 순살 갈치조림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 또 여기 와서 직접 드셔 드시고서 바로 이제. 비조리로 포장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어 맛있는데 서울에는 우리 엄마한테 이걸 막 보여주고 싶어요. 그걸 이제 가져,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. 한마디 그런 저희 착한 것 같아요.